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콘치즈 불닭볶음면에 명랑 핫도그를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진이네를 보는데 콘치즈 불닭이랑 핫도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콘치즈는 옥수수를 6숟가락 넣어주고 마요네즈 4숟가락, 설탕 1숟가락 그리고 저는 더 고소하게 먹고 싶어서 치즈 2팩을 넣고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끓여주고 그릇에 잘 담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린 콘치즈를 위에 싹! 뿌려주는데 와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지 않나요? 진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명란 핫도그는 배달비를 아끼면 두 개는 더 사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치즈 소스를 뿌려주고 감자 핫도그는 케찹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케찹까지 뿌려줬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어보자 음료수 먼저 불닭볶음면 먼저 우와, 치즈를 저는 원래 레시피보다 좀 많이 넣었거든요 맛있어요 <웃음> 근데 완전 콘치즈 불닭이네 콘치즈 불닭 약간 이런 느낌? 반반모짜 핫도그 짠! 어우, 좋은데요? 저는 콘치즈 레시피에서 참, 저는 아까 치즈를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설탕도 조금 덜 넣었어요. 왜냐면 너무 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 입맛에는 아주 좋습니다. 감자 쪽 진짜 해 먹는데 최고. 와 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 서진이네 보시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되게 궁금한 게 뭔가 그주변엔 되게 한산한 느낌인데 진짜 한산할까?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진짜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뭐 어디 화면에 안 보이는 데딱 막 사람들 막 엄청 많이 서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럴 거 같지 않나요? 진짜 신기해 음 mm. 아 근데 이거 레시피에서 왜 설탕을 많이 넣는지알것 같아 뭔가 되게 짜네요 그래서 이 짠맛을 약간 가리기 위해서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아니 그리고 두 봉지 끓였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아! 배부를만 하네 옥수수를 한 150g 정도 넣었고, 치즈를 200g을 넣었잖아요. <웃음> 아니, 그러면 일반 라면 봉지로 치면은 한 5봉지는 먹은 거구나? 면만 먹었다고 치면은. 심지어 이거 불닭볶음면이 한 봉지에 140g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인정. <웃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참 여러분 제가 요즘에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7시부터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오 처음에 그 6시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3일차라서 지금도 좀 힘든데 오 되게 괜찮더라고요 특히 아침이 뭔가 되게 길어진 느낌?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일어나기 힘들다 하시면 은 제가 6시에 생방송 딱 켜가지고 어 누구누구 출석체크만 하고 가 하면 보러 오실건가요 보러 오실 분들은 댓글 적어주세요